이 원룸촌에서 오후 8시만 되면요.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죄송합니다. 에이, 씨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멋있는 몰골로 왜 영상을 찍었냐? 제가 또 자취를 하잖아요. 근 오랜만에 이 자취방에 왔는데, 그,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을 수도 없고 제가 요즘 또살 찌우려고 노력 중인데 굶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또 어디선가 받아온 이 원숭이 시리얼을 먹기 위해서 우유를 사러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쓸쓸한 영둥이의 시리얼 먹방이에요 어? 저 뒤에 천 원이 뭐냐면은 제가 동아리 MT를 갔었는데 바다에서 천 원을 주었어요 좀 의미가 있어서 저기다 붙여놨습니다 어쨌든 이 영둥이 같이 생긴 이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 이 시리얼을 먹을 건데요. 미국 거예요?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마 아마 코코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코코볼이랑 비슷한데 제가 또 자취방에 우유가 없어서 우유를 사러 갈 건데 혼자 가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찍으면서 갈 거예요. 알겠냐고. 네, 그럼 아무튼 편의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또 나시티 입고 밖에 나가면 두들겨 맞으니까 일단 잠바를 입을게요. 자 그럼 이 간지나는 옷을 입고 출발하도록 하겐다 이거 봐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혼자 가 그쵸? 얼마나 무서워 아, 막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또 자취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올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자취 시리즈를 좀몇개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는 자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거든 자취하면 어떻게 살까 밥은 먹고 다니나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 브이로그도 가끔 보면 재미있기 때문에 막 없어졌잖아 내가 어디 왔지? 이 그림자 아니야, 이거? 영둥이 지금 그림자가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셀카봉 들고 편의점 들어가면 상당히 쪽팔리기 때문에 셀카봉 접어두고 조용히 들어갔다 나올게요, 저는. 저는 아직 초보 유튜버니까요. 아, 이게 동영상 찍고 있는데 누가 보면 뭔가 몰카 찍는것 같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아 이래서 빨리 유명해져야 돼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이 새끼는 유튜브를 또 찍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어? 조용한 사람이 말이야 갑자기 동영상 찍고 있으면은 몰카범처럼 보이잖아 요즘 세상도 세상이고 네, 아무튼간 서울우유로 샀습니다 제가 또 안성 살잖아요 안성 사니까 서울우유 샀어요 안성 원룸촌에 괴담이 있습니다 괴담 무슨 괴담이냐면 이 원룸촌에서 오후 8시만 되면요 냄가 납니다 장난 같죠? 장난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일단 서울 우유 아니 안성 우유 완전하게 샀고 빨리 집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도망가! 네 우선 이 멋있는 군인티로 갈아입고 왔고 그 지금 시리얼을 세팅하려 했는데 숟가락 설거지가 안돼 있어요 자취생들이 설거지를 잘안 해요 나만 안 하나? 어쨌든 숟가락 설거지하고, 세팅하고, 우유 갖다 놓고, 음. 음. 일단 세팅을 하겠나, 지금? 네, 세팅을 완료했고요. 어, 머리카락 떨어질까봐 머리카락에 모자 쓰고 왔어요. 멋있는 척 하려고 모자 쓴거 아닙니다. 안경은. 멋있는 척 하려고 썼어요. 네. 우선 이. 초코침스. 초코침스가 맞나? 초코침스? 그리고 아래 뭐야 이거? 오르가즘, 아니. 미친 새끼가 돌았나? 올가닉? 이거, 네, 먹을게요. 어떻게 까지? 그냥 뜯는 것 같아요 자, 개봉했는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대박 사료같이 생겼죠? 아니, 맛있게 생겼죠? 이거는 족댕기에 이거 한번 가면 다 먹어야 돼요 이거 그게 없어요 테이프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테이프를 준비해놨죠?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죄송합니다 에이 씨발아 이게 또 시리얼도 탕수육 마냥 파가 두 개로 갈립니다 이 접시가 있잖아요 접시에 우유를 아직 안 담았어요 이 시리얼을 먼저 붓고 그 위에 우유를 붓는 부어서 부어서 먹는 부부파 부부파가 있고요 그리고 우유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시리얼을 계속 따로 부어 그래서 부부파와 붓다부파가 있습니다 저는 우유를 먼저 붓고 따로 계속 부어먹는 붓다부파이기 때문에 우유를 먼저 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정도 부을게요 어 뭐야 이 뭐야 이거 포도도 넣을게요 뭐야 포도가 하나 더있는데야야야야 아이고야 아, 이렇게 먹으면 먹을 때마다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코코볼을 먼저 붓고, 완전 많이 붓고, 우유를 붓다, 그럼 다 불어 터진단 말이야.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이 십세 아니. 제가 최근에 한국 코코볼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 거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더 부을게요. 상당히 많이 부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뭐 먹방이면 먹방 뭐 브이로그면 브이로그인 이런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편의점에 우유 사러 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영상을 찍으면 좀 가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덕분에 쓸쓸하지 않게 코코넛을? 코코넛? 코코볼을 먹을 수 있었고요 뭐 약간 여자친구랑 먹는 기분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없지만 아무튼 쓸쓸하지 않게 먹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자취생활, 뭐 빨래하는 거, 자취할 때뭐 필요한 거 자취생들만의 쓸쓸함, 자취들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도 영상 을 찍어볼 건데 그런 거 올릴 때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신어주면 완성해서는